<웃음> 아 이제 비싼 옷에 취수 있으니까 <웃음> 요즘에 아우, 드라이를 좀 비싼 옷만 입고 나오면은 이래요 <웃음> 아눈 <아우>, 마주쳤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수쿠냐 <남녀? 웃음> <웃음> 괜찮아 여러분 이제 적응할 때 됐잖아 적응될 때 됐어 안녕 <웃음> <웃음> 잘 지냈니? <웃음> 답답했지? <웃음> 뭐 많이 빠졌어 언니 <웃음> 진짜 많이 빠졌 언니 그래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안하라는... <웃음> <웃음> 언니, 잘라요. 이거 반으로 쪼개요.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어머! 야, 이년아, 왜 겨나와? 위로 올라가, 이년아. 이 선에 딱 맞춰야지 안 보이는데. 이 미친 놈들인가 봐, 이년들이그죠 그래, 거기 있어, 이년아. 여기 딱. 자기 또 그래. 오글인 <웃음> 기합고 기아... 수선 맡겼어요. <웃음> 나몰라. 바아아바까아 그냥 갖고 와야지 빨리 갖다니게바까락고덜어먹어보라고아 어, 맞아요 요만한 그것도 갖고 와요 물벌이 멈추어다 주자야 멈추어다 알았어 어. 뭐래? 뭐라고 떴어? 꺼져? 꺼져? 네? 가 해가 뜨면 사자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놀랬다고 <웃음> 아, 어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 심장마비 진짜 심장마비 올 뻔했어요. 어머 언니 나 오늘 바꿔야 돼요. 언니, 언니 좀 연습 좀 어, 괜찮아요 오늘. 왜요? 바꿨어요. 마들, 음. 뭘로 바꿨는데? <웃음> 뭘로 바꿨어요? 원래 내가 쓰는 건데 꼬스를 좀 어두운 걸로 바꿨. 어요 <웃음> 렉이 너무 심해요. 그럼 우리 한번 나갔다 들어와요, 여러분. 좀 더욱 따야겠습니아 뜨거. 됐어요. 원래. 뭐지? 고그래아내 압박폭 보고 얘가 렉 걸렸나 보다 그쵸? 어? 하나 없는 거야? 여기 있다 문좀 열까요? 문좀 열고 보세요. 어떡고 라시찜질수준이 음, 어, 시원해. 못안 나요 언니? 아니 지금 너안 돼요. 음. 면는왜 넣어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리 완전 켜야 돼 한 다리 아 어, 좋아요 쏘세요 쏘세요 쏘세요 음. 이거 사팡에티 끓이는 방법은 내가 다년간 연구한거예요 이게 이게 제일 제일 맛있어요 자라짜라짜짜짜짜라 빠르티 농림차 빠르티 자 먹을까요? 아, 괜찮아요. 이렇게 먹으면 괜찮아 자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스어님께서몇 분이서 드시나요? 둘이 싸요. 잘 먹겠습니다. 짜파게티도 요리라서 하는 방법 있어요. 사람마다 다 끓이는 방법이 달라. 저는 이렇게 안 끓이죠. 저는 다 때려 먹고 끓여요 그냥. 처음 <웃음> 이 스푼을 때 이제 올리브 오일까지 같이 어요 먹어봐요 일단.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내가 짜파게티를 아기 자가 진짜 좋아해. 그래서 단연간 여가 연구한거야 이거 아보가 <쬐> <놀람> 맛있어요 음 맛있어 <놀람> 어, 여러분 아는 맛이잖아 아는 맛 어. 나라라 종달새님 장추현이 같이 있는 분을 왜 이렇게 살이 찢었나요 운동 좀 해야할 것 같아요 우리 종달새님은 손가락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강태되기 전에 원래 음. 저 있었어 음음 운동 안하고 먹을거지 봉주님면담할때 전환이 너무 멋있으세요 어머 그래요 그게 보여요 이 지방에 가려진 전환근이 나 갈라요 엉가나떡게이가 응, 제일 맛있어 사장라면 그것도 맛있잖아요 짜장범벅 컵라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? 카레범벅 카레범벅도 있어요? 응 음. 음. 그거 궁차라 그러는게 아니라 그거라 그는거 아니에요? 아, 궁그 궁치 아닌데. 치가 뭐야? 무슨 댄데 그게? 어아 무슨 댄데 그거? 그 약간 오독오독한 그거 말하는 거 맞잖아. 카레 번바고 없어. 땅. 상추 때. 어그이그한국거 그래. 한국이에요. 어. 아, 한국은 요얼마 맛있는데 음, 한 번도 안요어국은한국이에이 음. 너무 좋아요 s 추대가 a 음, 야음 맛있어 응난 음, 거기 뉴스 보고 배달음식 못 시켜먹겠어요 못 봤어요? 음. 응 음, 맞아요 시달린 저 집에서 이거 뿌리 살리고 오는거예요 드라이브 입맛이 없어 <웃음> 아까 입맛 없었는데 못 맛있다 아까 다솔이랑 경언이가 시켜준다 했는데 안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입맛이 없어서 아. 맛이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마라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거 보면 이제 못 드실걸요? 음? 진짜야 한번 봐봐봐 음, 마라 안 먹은 지꽤 됐어요 근데 지금 음, 4개 끓일 거두개만 끓여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너무 본연의 모습을 깜빡했던 아유. 야 여자들끼리 먹으니까 두개만 청나라 죄송해요 저희 두개만 끓여가지고 님 브론즈 감사해요. 땡큐 땡큐, 저는 고수 먹고, 언니는 고수 못 드세요. 2 4일부터 아니에요. 음, 조금 조금님 다이부 어, 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더워. 어, 명순 씨 브론즈 고마워요. 너무 더마어요왜 응. 마지막 방송인데? 응. 저 꼭지가 어디 있어? 내가 아, 아우 더불어 먹어라내 위치를 한 그릇만 딱 먹는다. 그안 먹어요? 한그 안 먹어, 안 먹어, 먹어, 너 먹어, 안 먹어, 먹어, 안먹 먹어, 안먹 먹어, 안 먹어, 안 먹어, 안 너무 안 먹어, 먹어, 너무 어안 먹어, 안 먹어, 안 먹어, 안 먹어, 안먹 먹어, 안 먹어, 윤님 슈퍼챗. 어, 9원 감사합니다. 윤윤아. 윤윤님. 윤아 하지마. 고마워. 윤윤 고마워. 윤희이 혼자 힘들겠다 저 4천명 관리하려면 <웃음> 아 다소진 이거 빠졌어요 근데? 아, 빠지진 않은데 다소진이랑 그냥... 아까 있었는데 아 있네 있어요 음. 둘이서 2천명씩 갈려해 우리 이번주에 공주랑 나랑 석배랑 은비랑 여행가요 브이로그 찍으라고 어 공주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언니 볼거리도 제공할 겸 브이로그를 찍으러 가자 그래갖고 언제 그렇게 부탁한 <웃음> <비특한> 생각을 했어요? 아 <웃음> 그래서 지리산으로 가려고요 우리. 몇시 출발해요? 몰라요. <웃음> 뭐라고요? 저는 몰라요. 일단 브 브이로그가 우 맛집 탐방이거든요. <웃음> 음. 와, 여기서 공주님들 라잖아요 그래, 공주 가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요. <웃음> 덥네요. 나다 다쳐먹은 거예요? 밥 먹었다고? <웃음>